뭐었좀 <웃음> 더워서 그러는데 아니 이게 무슨 연출된 상황인가? 연출이라니? 나 맨날 와 하는데 갑자기 설거지를 하시네요 설거지하는 남자친구가 드물어 <웃음> 오늘도 설거지를 열심히 했다 뭐야? <웃음> 오. 와 이런 게 있네 비네 집은 참 먹을 게 많아요 いただ다ます스이따다 음, 키마스테이크고네 음, 음. 송가스 덮밥 내 스타일이야 몇 시에 잤어 어제? 한시 반? 12시간 넘게 아네 원래 미녀는 잠이 많다 내일 출근인데 또 늦게 자겠다고 오늘 일찍 잘 거야 일찍 자면 일찍 자죠? 한 번에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적응이 되면 거기 맞춰져 있는 거야 응? 응 어. 맛있네 나 원래 가채동 안좋아했는데 음. 자기가 먹는거 보고 좋아졌어 원래 사랑하는 사람 닮는다고 하잖아 사케동도 있거든? 사케가 들어간거야? 아니 연어 아사케동 연어지? 사케가 들어간다고? <웃음> 재밌다 너란 남자 쪼크지 저스티티딩왜 <웃음> 내가 연어라고 생각을 안했지? <웃음> 나아빠 음. 너의 진지한 표정을 봤어 오늘은 비 편집을 알려줄 거예요. 네. 영상 편집. 제가 원래 한1 시간짜리 강의를 하지만 30만 원 받는데. 그런 거안 하잖아. 내 실력이 30만 원짜리야. 15만 원? 50%? 뭐야? 그런 거안 했잖아. 15만 원 없어요? 안 걸려 난데. 딴거 봐. 뭐, 뭐. <웃음> 그래? 이쁜 <웃음> 카페를 가서 한번 편집 공부를 해볼 까합니다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자유롭고 후레한 곳에서 해야 돼요. 편집은. 뭐 스타일이 좀 좋아.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마실 패션. <웃음> 안 먹은 사람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 없다는. 그래? <웃음> 어 그렇다는데? 그럴 때는 컨트롤 제트. 이거를 어 빨간색 되면은 신절하지. <웃음> 나 지금 어지러워 원래 어지러워 나도 처음에 토할뻔했어 처음 배웠을 때나 지금 토할 것 같아 어. 애가 두근두근하고 응. 약간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지? 어 매스꺼워 난 토했어 <웃음> 너무 이게 배울 게 많으니까 머리가 어지러운 거야 이게 <웃음> 저녁시간이 됐긴 했는데 배가 안 고파가지고 이 배고퍼 그래 이따가 배고프고 이따가 먹으면 살찌니까 맛상 먹으니까 달려간다 음, 코인노래방 피자를 맛있게 먹었으니코인노래방에 왔어요 소화시캣치 잘한다 <목이> 아목 아, 아파 목소웠어. 지금 우리는 신나게 놀고 집에 가는 중. 고고. 재밌었지? 싱싱고. 싱싱고 고고싱. 고싱고. 그래. 왔다시면서 갑니다. 가지 마세요. 잡진 않네요? 가지 말라면서? <웃음> 가지 마세요면서 하 마중 오네요? 아 이제 또 집에 가야 된다. 귀찮다. 나 여기 살고 싶어. 살아주세요. 방값 안 내도 되나요? 네. <웃음> 집에 갈 테니까 다음 주에 봅시다. 그래. <웃음> 왜 그래? 끊임사 해줘야지. 네. 안녕. 빨리 안녕하고 이렇게 또 손바닥 치잖아. 지금 기분 나빠서 안할거 왜? 왜? 왜 나빠? 강아지가 나싫어한다고 어. 했잖아. 아유, 장난이지 자기야. 빨리 할때 됐다. 이제 안녕. 아이, 웃으면서 해야지. 안녕. 아이, 제대로 해주세요. 안녕. <웃음>